좋아요, 좋아요, 구독,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구강에 착용하는 전문 장치인데 그거 병원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 장치를 의료기기로 등록했어요 이 의료기기는 개인용 의료기기로 등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 우리 의료, 의료기기라고 다 병원에 쓰는 거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안마의자도 의료기기로 된 것도 있고 매트도 있고 그렇죠, 어, 그리고 홈쇼핑에서 파는 그 입안에다 뜨거운 물을 넣어서 이렇게 문을, 그것도 거고. 의료기기로 등록을 받은 음. 것도 있어요 음. 그래서 의료기기를 병원에서 꼭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음. 이렇게 분류가 전문 의료기기가 있고 개인용 의료기기가 있는데 우리 바이오가드는 어 개인용 의료기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본을 뜨니까 구강에 음. 본을 뜨니까 야 이거는 치과에서만 하는 거 아니야? 음.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치과 의사들이 그렇더라고요 음. 마치 본을 치아에 본을 뜨는 것을 어떤 성역인 것처럼 음. 이렇게 만들어 놓는게 있어요 음. 어 인식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음. 본 뜨면 뭐 야메디 뭐 근데 본을 뜬다는 거는 그냥 복제하는 거예요 복제 그 목적이 무엇이느냐 유치원에서도 이빨 본을 자기 스스로 떠봅니다 알지메이트라고 하는 재료를 물하고 섞어가지고 탁 떠가지고 자기 이빨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다는 거죠 아 놀이 과정 중에 막 그런 응. 게 있구나 교육 과정 중에 자기 이빨은 어떻게 생겼을까 음, 궁금하아요 아, 음, 음, 평생 사람이 자기 이빨 보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. 이게 입천장을 어떻게 보겠어요 음, 음. 그리고 이렇게 입 안에서 보는 거하고 음. 실제 본을 떠서 보는 거는 굉장히 달라요. 아. 음. 그래서 유치원에서도 하는 일들이에요. 음. 그래서 본 뜨는 것 자체가 무슨 치과의 성형은 아니고요. 음.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내 손을 본을 한번 뜨겠다면 정형외과에서 본을 떠야 될까요? 아니 네. 얼굴에 본을 뜨려면 성형외과가 해야 될까요? 음. 아니요 그냥 본 뜨는 건본 뜨는 거고 음. 목적이 무엇이냐. 본을 뜬 목적이 음. 무엇이냐. 내가 금리를 만들려고 본을 떴다면 그것은 치과 의료 행위에 들어가요. 근데이 본을 떴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? 바이오가드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. 음. 그러면은 바이오가드 제작 공정 중에 복제를 해서 모형을 만들어서 바이오가드를 만드는 거가 그냥 당연히 들어가 과정이에요. 있는 거예 과정으로 그냥 의료기기 제작 과정이에요. 음. 본을 뜨는 것 자체가 치료 행위가 아니거든요. 네, 네, 그렇죠. 그리고 의료기기는 의료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의료기기예요. 그래서 우리 바이오가드의 목적은 뭐냐? 코골이및수면무호증의 치료 개선이라고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. 그 이거를 위해서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. 음. 대한민국에서 음. 이 바이오가드에 대해서 저만큼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? 아, 바이오가드는 <웃음> 어떻게 청포사장님보다더 아는 사람이 없을까요? 제가 개발했죠. 음. 그 다음에 임상시험 총괄해서 아, 음. 그 3개 국립대학병원의 비누과 총괄 연구 책임자죠? 죠그렇 그걸로 또 합의를 받았죠? 그렇죠. 그래서 빼일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, 그이 사용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문제점을 계속 음. 보완하고 잘할수 있게끔 케어하고 하는 일들이 저만큼 많이 한 사람이 어디있어요 그럼요. 지구상에. <웃음> 그럼, 맞아요. 근데 뭐더 이상? 음. 뭘 어떻게 하죠? 그리고 지금 이제 4세대 있잖아요. 음. 4세대는 병원에 공급을 안 하고 있어요. 음. 3세대까지는 병원에 공급을 했었는데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병원에서 케어가 솔직히 잘안 되더라고요. 그렇죠. 어. 음. 전문적으로 해해주는게가 치과든 이비인후과든 뭐 신경과든 정신과든 이게 잘 디테일하게 케어가 안 돼서 조금 불만들이 많이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. 근데 4세대는 더 전문적이거든요. 좀더 디테일하고 손봐야 될 것들이 좀더 있어요. 그래서 병원에서 하고자 한다면, 처방전을 써서 저희 쪽으로 보내시면, 음. 저희가 충분하게 잘할수 있게끔 해드릴 거니까, 해보면 음. 수술도 안 되고, 양학기도 안 되고, 방법이 없어요. 방치할 수순 없잖아요. 음. 그러면은, 가장 진화된 바이오가드를 음. 해야 되는데,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. 그냥 처방전 써서 수면건강연구소로 보내시면, 잘 해드릴 테니까, 걱정하지 마시고, 음.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네 지금까지 정풍소장이었습니다. <웃음>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? 얼굴이 못생겼다, 말을 못한다, 내용 별로다 그러면은 뭐 싫어요! 또 괜찮습니다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